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의 새시대위원회에서 페미대장부로 이름 높은 신지혜씨를 기습 영입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예2030 청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반응 역시 연일 격양된 상태이다. 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에 이어 레디컬 페미니스트 신지혜라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어서 국민의 힘을 망하게 하겠다. 20대 남성들은 국민의 힘에서 버려진 존재다. 라는 반응이 주라고 합니다. 혹자는 신지의 정도면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근간으로 성대립을 목적으로 한 극단주의 발언에 찬성하고 그러한 성격의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한 집단을 옹호, 두둔하는 것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일 예로 2018년 7월 7일에 있었던 해화역 3차 시위에서 시위 주최자와 시위자들이 강행했던 일배발 고인드롭인 곰재인과 재기해라는 고인무역성 구호들을 한 것을 두고 7월 9일 KBS에 나와서 그동안 여성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뭔 개소리야 2018년에 서울별시장선거 녹색당 후보로 나와서 한 공약을 한번 봅시다 낙태학 보건소 상시비치, 사기업 남녀동시채용, 성평등 이행각수 도입, 젠더건강센터 설립 뭔 개소리야! 이런게 그렇게 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요? 예, 현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자들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과 행위를 하다보니 이건 강성에 끼지 못하게 되었나 보네요. 또 웃긴건 이번 인사사태에 아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성패미로서 말과 행동이 일관되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국힘 이적 이전 발언들을 보면 국민의 힘은 이랬던 분입니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라고 양당이 대선후보를 거부하고 제3의대안후보를 만들자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던 게 바로 김주의와 신지혜였습니다. 신지혜가 국, 김당을 거부한다고 평소 본인 입으로 말한 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데 신지혜가 이적을 하자 바로 대선전환추진위원회에서 성명을 내면서 신지혜 대변인의 결정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으며 배선전환추진위원회 조직의견과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신지혜가 국민의힘에 가는걸 전혀 몰랐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그만둘 의사가 있으면 나가기 전에 나 못할 것 같다고 사전에 말하는게 예의예요 미성년 편의점 알바도 사전고지없이 그만두면 욕먹는 짓입니다. 근데 신지혜는 그런 이야기조차 안하고 몸담던 조직을 손절한 것입니다. 신지혜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볼수 있는 단적인 예지요. 이쯤 되면 의식 있는 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 보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편에도 강성패미가 붙었지만 저쪽엔 더 우렁찬 강성패미들이 많이 퍼지했으니 그래도 여길 찍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거예요? 투표란는건 원래 차악을 뽑는 거니 그냥 최악을 피하는 투표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차악을 택하면 그 차악은 똑같이 최악을 따라갑니다 만약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공은 오히려 이수정, 신지혜 같은 걸림돌들이 다 채가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란이 끝나고 공은 의병장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부하고 시중들던 내시들이 더큰포상을 받았습니다. 의병장들은 전쟁이 끝나고 역적 누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임진왜란 농공행상의 예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대략 죽서서 개준다는이미지요 다시금 제가 이전 영상에 소개했던 대사를 소환합니다. 역사에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망한 나라는 많다. 입니다. 어설프게 이겨봤자 파멸로 끝났던 예는 역사에 무수합니다. 어느 정당이 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나라가 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 전쟁 내어주고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이렇게 돼버리면 전 정권의 패미 정책을 뒤엎을까요? 단언컨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공로는 이수정 신지혜 같은 패미들이 책할 것입니다. 왜 이들을 영입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의 표가 이들에게 달려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역시 패미는 흥행이 잘 되는 사업이다. 정권을 잡은 건 패미를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판할 것입니다. 그땐 국힘도 정권 유지를 위해 똑같은 패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신지혜 같은 이에게 향후 어떤 자리가 부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소개한 신지혜 같은 일을 영입했다는건 선거 캠프에 브레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국가 비전이나 원칙, 철학이 작동하는 조직이 아닌 권력을 목표, 정확히는 자기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직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사회,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줄까요? 아군의 탈을 쓴 적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더더욱 선택해서는 아니됩니다. 원래 아군의 총질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니까요. 저들은 그냥 청년들을 상대로 스토클럼 신도롬을 기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열망을 인질로 잡고서 말이에요. 그땐 여야 어느 쪽에도 잘못된 가치관과 정책이 난발될 것이며 앞다투어 패미충성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아군이라 믿었던 쪽마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면 탈출구가 있을까요? 그땐 정말 아무도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줄 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양상의 독재는 한 세대 넘게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땐 더 이상 기회의 공정이니 건전한 남녀관계 결혼 가정 이런 보편적 가치관이 더욱더 혼돈의 카우스로 말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전 컨텐츠를 소환하게 되는데 제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을 현시국에 소환하여 각색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존하는 이대남은 실이 분노에 빠져있다. 한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대남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의 완전히 일치된 여론이 있었다. 이대남이 존재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성범죄자 또는 일별로서이다 남성 내지 젊은 남성을 억누르는 것으로서 성차별주의, 문화적인 고정관념, 정치적 이기주의, 반인간적 이데올로기의 네트워크는 참으로 강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야말로 한국의 모든 이대남에게 특별히 가혹한 운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녹화했던 말인데 이 명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청년을 논한다고 해서 꼭남성만의편에서 얘기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성도 차츰 페미의 실체를 알아가고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더 이상 여성주의라고 하는 허황된 공산주의 비슷한 환상에 놀아나선 안됩니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에 지치면서 페미니즘이 더 이상 여성을 위한 사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청년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희망찹니다뭐 외모의 편견을 가지면 안되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선악이 뚜렷지 구분되는 느낌이네요. 아, 내 눈!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 사람 영입 이후 벌써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윤 후보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윤노보의 다른 결단 없이 이런 인사가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그땐 청년들이 구국의 결단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단물만 빨리고 뱉어지는 껌이 되면 안됩니다. 5년이 두려워 차악을 선택하겠다면 그 고난의 행군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